저 4층으로 되어 있고요. 네. 트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한 270개에서 300개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색작삼을 키우면 판로도 딱기개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제일 장점이 특히 색작삼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 저희 계약에 의해서 100% 수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 달이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리죠 전체 매출이 320에서 0 0한350 정도 되는데 농사에 아주 초보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저는 경기도 양평에 스마트팜 큐브 전시장에 와있는데요 이 스마트 큐브로 1년 내내 농사도 지면서 또 수익도 얻으면서 아주 신기한 스마트팜 큐브인데요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제가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색상삽입니다. 지금 장목한 지 25일에서 27일 정도. 아, 예. 하나, 둘, 셋. 네. 네, 저 4층으로 되어 있고요. 네. 트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한 270개에서 300개까지 가능하고요. 네. 한 판에 지금 삶이 그몇 개나 들어가요? 한 판에 가로 8줄, 세로 9줄 해가지고 보통 72개에서 한 80개 정도 매정이에요 그럼 이 새싹산을 키우면 팔로딱 정리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일 장점이 여기서 모든 농산물 특히 색사삼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저희 계약에 의해서 100% 수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이거는 다른 쪽 허물지네요? 키우는데 어려운 건 아닌가요? 네 일반 노지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밖에 안 들어요? 네네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만큼 사계절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음. 안에 일정 그 통제된 그런 규모 안에서 ICT 전목에서 키우다 보니까 작물을 심을 때 하고 네. 생산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수확을 할때 그때만 인력이 좀 필요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일반 노약자들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농사를 질수 있는데 농사에 아주 초보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거 다이거로하 네, 이게 스마트폰하면서 어, 핸드폰으로도 되지만 앞에 키패드로도 다 조절이 가능을 해서 아, 이거 핸드폰으로도 되고 핸드폰으로 네. 이것도 되는 거예요? 네. 있네요. 네, LED 등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낮에는 꺼놓고. 밤에 햇빛을 없을 때 밤에는 LED 등을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한 농가. 이동식 집처럼 생긴 재배시설인 스마트팜 큐브 안에서 새싹삼들이 자랍니다. 스마트팜 큐브는 태풍이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무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재배시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물과 습도도 조절합니다. 향주를 못하는 그런 농장주들한테는 너무 좋죠. 이제 퇴근에서도 앱으로 이제 LED 같은 게요,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도 켤 수, 켜고 끌 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한 달이면 얼마 정도 의 수익이 오르겠어요? 전체 매출이 300한 20에서 350 정도 되는데, 묘종값 그리고 이제 상토값 모든 걸 이제 전기료 물값 이렇게 빼면은. 한 달에 한 순수익이 140에서 150 정도 순수익이 가능합니다. 아, 이한한 한한 동에 아, 큐브 한동 아, 안에서 상토나 새싹산 그 모종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토와 묘종을 갖다가 제가 본사에서 어, 모든 것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아, 그럼 뭐, 농민은 가만히 땅만 갖고 있으면 네, 주시나요? 모든 것을 이제 에, 땅만 있으면 큐브 설치해 가지고 묘종, 상토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택배로 받아서 에, 저희가 장목을 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확한 거는 어떻게 그럽니까 예, 수확한 거는 에, 자체 에, 수확을 해가지고 에, 택배 상자에 담아서 저희 본사로 보내주시면 은 아, 완료가 그런군요. 됩니다 큐브를 농가에 팔아서 새싹삼을 재배하도록 하고 그 새싹삼을 받아 반찬이나 음료, 화장품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유통 허브 역할도 합니다 농가의삶을 택배로 받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선 재배와 공급까지 비대면입니다. 농사 짓고 택배 무시고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네. 통장에 돈 들어오고. 그렇죠. 이 큐브가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크기는 이제 전체 크기는 8평이고요. 예, 가로 3m, 높이 3m, 길이가 8m라도 돼 있습니다. 아, 이 큐브 한 동을 구매하는데 네.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전체 비용은 5천만 원으로 부가세 별도해서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예. 심을 때한 어, 하루 이틀 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수확할 때는 하루만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어떤 부업이라든지 에, 본인의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에, 농사는 가능하고요 한 사람이 보통 한 4동에서 5동까지는 외부 인력 에, 없이도 충분히 에, 장목이 가능합니다. 야, 한 사람이 이걸 네동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동이면 네, 600만 원 정도 나올까요? 네, 네네네 그렇죠. 500만 원 정도 보예예 구조 사업도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시설 땅을 담보로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농기계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농기계 등록으로 해서 농기계 대출로도 가능하고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쉽게 빠네요 예, 예. 이야 이게 새싹쌈, 예. 무모 좋다는 이거 먹어야 됩니까? 네, 됐어요 예. 아,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얼마나 건강해질까? 예. <웃음> 향이 나죠? 이삼의 향이 예. 아주 그냥 입안에 쫙 퍼진다. 예. 네. 오, 그리고 되게 찐해요. 예, 예, 예. 음, 예. 이거 먹고 싶으면 건강해지겠네요. 예, 예. 또 먹고 싶네. 예. <웃음> 예. 만약에 땅이 없어도 저희 양평 1 0 단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주말 농장식으로 이렇게 음. 재배도 가능합니다. 와서 할 일이 없는데? 예. <웃음> 네, 그러기 네? 한 달에 한두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저희 땅에 예, 갖다 예. 놓고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도 예. 어,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 예,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얼마든지 수익 창출에 예,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네, 고추냉이 와사비라고 합니다. 아 와사비 이렇게 예예예 예. 오 얘는 예,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가 여기 이제 지금 한4 0을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와사비는 매월 저희가 이제 그 이파리만 저희가 잎이 한 손바닥 정도 클때 그때 이제 잎사구만 따주면은 거기 이제 저희가 와사비 원료로 예,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정도면 다큰 겁니까? 네네 네. 그럼 이거 한번 따보시면 어떻게? 네. 밑둥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따 주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지금 와사비, 와사비 올려가 된 거예요? 네네, 네, 네, 한번 네. 한번 심어놓으면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에, 매월 잎만 따 주면은 고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비쌀 것 같은데요, 이제? 킬로다 어, 이제 네. 계절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보통 키로당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고사일를 합니다. 아고수득이 대단해요. 새싹쌈 하는 것보다 와사비 하는 네. 게더 낫습니다. 수익률은 지금 현재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예 예. 예, 예. 아. Here we go.